안녕하세요. m j 용입니다 저희 에어컨을 구매하신 고객께서 질문을 했어요. 이 에어컨을 여름에는 냉방용으로 쓰다가 봄, 가을에 그 난방용으로 쓸수 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 먼저 이 영상은 미니 에어컨으로 난방을 하라고 권장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만드는 영상이에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니에어컨으로 난방을 할수 있습니다 단 문제가 있어요 이 에어컨이 설정 가능한 최저온도는 영상 5도예요 물론 여름에는 영상 5도 아래로 내려갈 일이 없어 근데 겨울에는 주변 온도가 영상 5도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에어컨은 어떻게 됐을까요? 와 내가 열일했구나 이만큼 온도를 5도까지 낮췄어 하고 컴프레셔가 꺼집니다 <목소리> 즉 영상 5도 아래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할 no.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영상 5도가 안되더라도 영상 10도 아래로 떨어져서 8도 내려가고 7도 내려가면 은 온도 차이가 얼마 안나게 되죠 그러면 아직 테스트는 못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이론상으로는 이쪽 에바라고 하죠? 차가운 바람 나오는 쪽이요. 이쪽에 얼음이 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만큼 파워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영상 오도 돼가지고 그냥 꺼지기 전까지는 얼음이 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여러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맞닥뜨려가지고 습도가 높은데 온도는 영상 5도 가까이 됐는데 이 앞에는 좀 뭔가 따뜻한 게 있어가지고 계속 컴프레셔가 돌아가고 그럼 이 에바 쪽에 얼음이 낄 수도 있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난방용으로는 쓸수 있지만 추운 날 봄, 가을에는 될것 같아요. 봄, 가을에 영상 5도까지 떨어지나요? 밤에? 안 떨어지죠? 어. 보통 들어가. 10도 그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는 난방용으로 써도 돼요. 근데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난방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 난방용으로 쓰는 공기가 깨끗한가.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쪽은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쪽입니다. 보이시죠? 이쪽은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쪽이에요. 뜨,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데 어디로 공기가 들어갈까요? 바로 이 아래쪽. 여기 팬이 달려있고요 양쪽에 아래쪽에서 공기를 흡수해가지고 냉방핀 난방핀을 거친 다음에 위로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가 나가는게 에어컨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기는 뭐냐 바로 여러분의 방에 있던 공기 또는 여러분의 텐트에 있던 공기 즉 실내에 있던 공기가 들어가서 실내로 나가는 거예요 즉 공기 자체는 냉방이든 난방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숨 쉬는 바로 그 공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난방 쪽 공기가 약간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왜냐면 냉방 쪽은 어쩔 수 없이 핀에, 에바에, 이슬이 맺힙니다. 여러분 많이 구경하셨죠? 에어컨에 이슬 맺히는 거? 네. 그럼. 실내 공기는 완벽하게 깨끗하냐? 아니에요 실내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죠? 청 전국장을 해 먹을 수 있어 어떤 분은 담배도 펴요 그럼 실내 공기에 있던 그 불순물이 들어갔다가 냉방 쪽에서는 어디에 갇히냐면 이슬에 갇혀요 계속 꾸준히 꾸준히 그런 나쁜 냄새 입자들이 냉방 핀의 이슬에 갇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얘는 시큼한 에어컨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그 워낙 실내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영양분이 들어가서 여기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있대요. 네. 신기해요. 반면 난방 쪽은 이슬이 안 생겨요. 왜? 뜨거우니까. 즉, 시간이 지났을 때제 의견으로는 공기는 난방 쪽으로 나오는 공기가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이 에어컨을 난방용으로 쓰면 너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전기값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전열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전열기, 뭔지 알죠? 네. 전기로 공기 대피는 거, 네. 히터 네.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데 그에너지 교환비가 1대1이에요 천0 0를 투입하면 천0 0만큼의 열량이 발생해요 500와트짜리는 500와트만큼 생기겠지. 2000와트는 2000와트만큼 열량이 생겨, 난로가. 그게 바로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법칙이에요. 그러나 에어컨은 다릅니다. 에어컨은 열을 생산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에어컨은 여기 차가운 에바라는 곳에서 컨덴서라는 쪽으로 열을 옮기는 장치예요. 무엇을 통해서 냉매라는 액체를 통해서 액체가 기화되고 응축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열을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기는 장치예요 그래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어컨은 투입한 에너지의 3배만큼 열량을 내요 3 0 0 w 트 에어컨이죠 네. 얘는 실제로 3 0 0 w 의 전기를 소비하면서 9 0 0 w 짜리히터 열량이 나와 어. 말이 안되지 예. 야 이게 뭘까 열력학 제1법칙을 위반했습니다 300을 써서 900을 만들어냈어 우와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300와트로는 열을 생산한게 아니라 뭐라고 열을 이동. 이동시킨거라고 네.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갖다 썼을까 전기 아니지 전기 역할은 뭐냐면 열을 만들어낸게 아니야 열을 이동시킨거야 여기 힌트가 있어요 바로 뭘 에어컨은 한번 틀면 계속 팬이 돌아가죠 응. 여기 차가운 거를 따뜻하게 만들고 응. 뜨거운 거를 따뜻하게 아, 식히기 위해서 바로 에너지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지구 대기에서 가져와 즉3 0 0 같은 만큼 전기를 통해 가지고 열을 만들어내는데 600만큼은 어디서 빌려온 거야 지구 대기에서 빌려온 거예요 이 에어컨과 지구 대기라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열역학 제의법칙은 성립이 됩니다 아, 되게 쉽지?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에요? <웃음> 네, 네, 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서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주변에 공기를 더들어서 공기가 아니라 공기에 있는 열을 응, 에너지를 대기에 있는 에너지를 예. 네. 우리는 바닥난방을 사용합니다 집에 온돌안 깔려 있는 집 없죠? 네. 아, 사무실에는 안 깔려 있어 우리는 바닥난방이라서 에어컨에 냉방 기능만 사용해요 한국에선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있죠 바닥난방을 안 하는 나라에서는 에어컨으로 겨울난방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아까는 5도 미만으로 아 그거는 예고 아, 그 전혀... 난방까지 되는 에어컨은 아... 이 에바가 에바랑 컨텐서랑막 서로 바꿔치기도 하고 어이. 그리고 에바 쪽이 얼지 않도록 좀 전용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거기까지는 몰라 어떻게 에바를 아, 안 얼게 겠는지는 얘가 효율이 좋은 거네요 남방용. 좋죠 근데 언제만 쓸수 있다? 봄 가을에만 영상! 아 죄송해요 영상 <웃음> 영상 예예 예. 예, 그럼 결론 내죠 이 제품은 난방용으로 설계된 제품이 아닙니다 그냥 냉방용으로 설계된 제품이고요 봄과 가을 언제 영상 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난방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겨울에는 작동이 안 돼요. 아예 5도 이하면 꺼져 컴프레셔가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돌렸다고 해도 에바가 얼기 때문에 난방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많이 풀렸나요? 어, 새로워요. 예 연력학 얘기가 제일 재밌었지? 에너지를 삐이. 빌려왔다. 네. 어, 누구한테? 삥. <웃음> 지구한테. 예. 그럼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에어컨의 간단한 원리와 이걸 난방용으로 쓸수 있는지 그 정도를 알아보는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